네. 세븐틴! 안녕하세요! 슈븐입니다 네, 오늘 저희가 이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네, 찾아온 이유가 있죠 그렇죠. 네, 바로 감사합니다. 2021년 세븐틴 글로벌 오피셜 팬클럽 캐럿 멤버십 키트를 촬영하기 위해서 보였습니다 아 네, 이번 캐럿 멤버십 키트에는 테마가 있다고 하는데 호시 형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, 이번 테마는 어, SPT인 20로 아,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븐틴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혹시 어떤 모습들이 담겨 있는지 도겸 씨가 살짝 아, 네. 소개해 주실 수 없나요? 아, 제가 세 가지 동작으로 한번 네네. 보여 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네. 아니, 첫 번째는 에스쿱스 씨가 한번 보여 주세요. 아, 네. 저도 안다서. 어. 어 뭐죠? 어, 뭐죠? 뭐죠? 어, 뭐죠? 펭귄 펭귄인가요? 어, 예. 네, 아, 예. 첫 번째 펭귄인데. <웃음> 두 번째는 아, 어, 지휘하는 건가요? 모릅니다. 네. 네. 자, 마지막 <웃음> 세 번째. 이거 뭐야? 펜싱! 펜싱! 펜싱! 펜싱이죠! 캐럿들이 캐럿 멤버십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? 아 네, 캐럿 멤버십은 세븐틴 글로벌 위버스 샵을 통해 손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음오 그럼 언제부터 가입 가능해요? 네, 캐럿 멤버십은 영상이 나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멤버십 회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음. 네, 그리고 캐럿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오리지 멤버십 회원들만을 위한 오. 사진, 네. 영상 등 네.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요 어, 또 다양한 온앤오프라인 혜택도 제공된다고 하니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yes. 네, 그럼 2021년에도 계속될 세븐틴의 찬란한 20대 이야기를 함께 써나가 주실 캐럿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! 세븐틴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